찬성이가 크롭티 입을 거면 그냥 상탈하겠대 예, 저도 동감입니다. 계속 빨아 다 보니까 점점 크롭가요이가 새로 주는 거 저는 거요 야, 여기. 있어요. 아, 진짜요? 예. 자, 오늘 이렇게 그냥 해 달라고 상탈을요 지금? 말이 되는 소리 <웃음> 아니 아무런 목적과 의무 없이 상탈을 원하다니 안되겠어 상탈한입뿐 하네스 한입뿐 변태네 변태야 Just a l i